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음식료 관련된 대장주 다섯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두 육개, 뭐 제당 쪽 설탕이죠. 뭐 대두 콩이고, 어뭐이 콩이 뭐 간장이든 된장, 두부 다 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콩이나 뭐 옥수수 뭐 이런 종입니다.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부르고 또곡물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에도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음식료주가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저퍼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잘안 움직이죠. 평상시에는 뭐 거의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어이 이렇게 테마가 한번씩 불때요런 때는 어 이렇게 갑자기 이제 큰 변동을 올리면서 단기간에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낮은 평가에도 못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정부가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이제 압박을 주죠 뭐 라면값 인상한다 아 그런 뭐 뉴스에 뭐 나오면 뭐 정부에서 좀 불러다가 좀 가격 내려라 뭐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죠 뭐 생수 가격 마찬가지입니다 뭐 간장이나 뭐 닭고기 든뭐이런것이 이 상, 이 원재료 가격 부담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려고 할 때마다 정부의 제재나 압박을 받는 산업입니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잘그 때문에 잘그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부 간섭을 받는 산업은. 대표적으로 뭐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이런 공사 쪽또 은행주 뭐 이런 종목들이 어 평상시에는 잘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나 테마가 불때 어 상승하는 종목이 바로 이 음식 료주고 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런 종목들이 어~ 곡물가 또 비료 사료 농기계 뭐 이렇게 세트로 좀 움직이죠 이 곡물하고 연관이 있는 요세 개의 업종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 22년도 또 과거에 움직였던 음식료 대장주들이 올해도 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먼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곡물 가격에 대한 이 수급 불안에 따른 이런 그 이 곡물주들이 어떤 추세로 좀 갈지 작년과 같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일지 아니면 그 전에 꺾일지는 이런 추세를 좀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곡물 관련돼서는 우크라 곡물이 수확량이 반토막이 날 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50% 정도 미리 생산량이 감소하고 또 아르 아르헨티나도 어, 이뭐 콩이라든가 지금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어 좀그 생산량이 감소할 거라는 좀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흑해를 통해서 수출 곡물 수출을 막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협상을 통해서 작년 7월에 흑해 수로를 재개하면서 곡물 가격이 하락 안전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도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 곡물 선물 가격은. 하지만 이 곡물 협상이 이두 차례 이제 지난 3월까지 이제 연장이 됐지만 이 러시아가 요번에 합의를 안해 주면 5월 18일 날이 협상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어 아무래도 흑해를 통한 수출길이 막힌다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이 수급 불안의 우려가 지금 어이 곡물주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이런 그어 상승세에 또 일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앞으로 러시아가 이 연장을 해지, 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도 또 변동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음식료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 현재 시가, 어, 현재가와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대한재당이 오늘 강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재당이면서도 또 사료, 수산물, 또, 어, 육가공, 뭐 이런 쪽에 묶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률은 가장 좋았습니다. 가격대를 보시면, 3,000원대, 1,000원대, 5,000원대, 이런 종목. 또, 만 원이 안 되는 신송이 같은, 이런 8,000원대 종목들. 어, 상승 흐름이 좋고. 과거에 작년에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가장 먼저 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이 안 되는 종목. 한성이 같이 이런 가벼운 놈들. 어, 작년에도 이제 날아다녔죠. 마니커 900억대. 오늘 7% 상승을 했지만. 신송이 같은 경우도 이제 1,000억이 안 되는 수준에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제 사조대리미 같은 경우는 그 22년 퍼로 보면 이제 7,000원대를 버는 회사입니다. 어 퍼는 3배 수준으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낮은 퍼를 가지고 있고 PBR 0.46배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이제 샘표가 가장 낮죠. 샘표도 작년에 이제 대두 테마로 묶이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 원대 수준이고 어, 그리고 이들 종목에 한번 내용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제당은 설탕, 사료 수입육 수산물 어, 다양하게 묶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당 업계 순위로는 CJ가 1위고 2위가 삼양사, 3위가 대한제당입니다. 어, 그리고 이 주요 산업을 보시면 이제 비료, 사료, 사료 산업 그리고 설탕 제조 또이 배합사료 어, 수산 수입물 수입육 수산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구성을 보시면 설탕이 가장 많습니다, 47% 매출에 그리고 축산 유통이 28 그리고 이제 사료가 20% 정도 이런 그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결상 배당도 120원 정도 하고 있는 업체가 대한재당입니다 실적은 뭐 매출액이 3% 정도, 9% 정도 증가를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했지만 순이익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이익에서 어, 좀 많이, 좀 수, 이, 순익을 좀 올린 기업이, 어, 대한재당입니다. 어, 그리고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최근에 지금 4월 달부터, 어, 계속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고, 한번 그, 어, 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시키고, 조정도 비교적 얕은 조정을 받으면서 오르는, 어, 대한재당입니다. 예, 과거에도 지금 한번 이렇게, 22년도에도 한번 시세를 크게 한번 줬었죠 마니커 6개 테마 주고 이지홀딩스가 대주주입니다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점유율은 하림이 6개쪽 1위 기업입니다 이 마니커는 6위의 수준에 있고 어 하지만 이제 시총이 좀 작죠 어 반응은 이제 큰 반응을 보이면서 올라왔죠 천원대에서 2700원대까지 상승을 한번 시켰던 종목이고 이 4월 달에 최고가 이후에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원위치까지 단시간에 오른 기간만큼 급히 이제 하락을 해서 원래 추세 때까지 이제 하락해 있었습니다. 한성기어, 중내 최초 명태 필렛을 생산 수출했고, 이 한성하면 개맛살이죠 지금 얘도 뭐 이렇게 한 3개월에 걸쳐서 4월 달까지 시세를 내줬습니다. 뭐 비료주, 어, 마찬가지죠. 어, 이런 이 4월 정도, 4월, 5월 달에 시세가 다 끝납니다. 어, 그리고 바로 이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어, 추세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했었죠. 어, 지금은 이제 200일선에 뚫고 상승세를 갈지 중요한 위치대에 있습니다. 센표 대도 관련주고 어, 진간장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어,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어, 지금 뭐, 3만 7천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를 두 달간에 걸쳐서 급등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빠르게 원상태로 내려와 있었고, 어, 최근에 한번 윗꼬리가좀 길게 달리면서 어, 좀 마감을 했, 했던 샘표. 풀무원, 역시 대두 관련주고, 어, 떡시장 1위, 또 생면 1위, 요거트 1위, 국내 두부 유리, 두부 1위 회사입니다. 지금 뭐 해상 물류비 증가, 또 환율 유가 상승으로 해서 신적이 감소됐고 실적을 보시면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 매출은 9%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반토막이 났고 또순리익은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먼재료 가격 상승 부담에 따른 또 이익의 감소가 있었고 또 자회사 지분 취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이 일본의 어 아사히코 지분을 이 38.8% 567억 원에 취득하면서 또이 어이 손실을 또 크게 이제 순이 어 적자로 전환을 했죠. 아사이코는 일본에서 두부 사위 유부 1위 기업입니다. 하지만 좀 적자를 좀 보이고 있는 회사고. 이 지금 그 864억 원 규모의 이 전환상환 우선주를 소각한다는 내용으로 한번 이렇게 이 시세를 한번 줬던 저기 있었죠 그리디로 이제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었고 지금 보시면 만원선이죠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을 살짝 이탈을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이 만원선 위에서 어좀 놀고 있는 풀먼입니다 낙폭으로는 이제 상당히 큰 낙폭을 보였죠 신송홀딩스 얘도 지금 뭐 대부분 4월 달에 시세가 끝났지만 얘는 한번 더 시세를 분출하면서 6월까지 시세를 냈던 종목이 신송입니다. 그래서 5천 원에서 19,000 원대까지를 상승을 시켰던 종목이고 그 뒤로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하락을 했었던 신송입니다. 어, 얘는 이제 2016년에 어, 썩은 미가루 파동으로 한번 뉴스에 있었던 뉴스에 난 이후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을 했고 고추장, 된장, 간장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신송 식품, 또 소맥, 또 곡물 트레이딩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조대림 수산물 관련주고 관련주는 이제 사조 cj 신라sg 신라교육 사조산업 동화 또 사조 모양 동원수산 이런 종목이 관련주입니다 연육제품 시장점유율 1위고 또 어묵 신경류 1위 기업입니다 맛살류 1위 기업이고 매출은 11% 증가를 했고 수리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곡물 관련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 상승은 뭐 어, 2만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어, 그래도 뭐두배 정도는 어, 급등을 시켰던 종목이고 어, 지금 요 어, 한번 이렇게 상한가 사료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상한가까지 단기에 올랐다가 바로 그냥 어, 내리 내리 꽂았죠 어, 오늘은 이렇게 음식료 관련된 어, 대장주 다섯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뭐 사조대림이가 퍼가 세배 수준이라 뭐 요게 갈것 같이 움직이지만 어, 실제는 이렇게, 그, 여기 있는 종목 중에는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성이가 같은 수산 쪽이지만 얘는 시총이 뭐 300억대보다 보니까 뭐 가볍게, 어, 세력이 이제 끌고 올려 가기에 어, 상당히 낮은 시총이 좋죠. 아무래도 밀어 올리기는. 예, 요런 쪽이 좀이 상승세는 더 좋았고, 또 대두 쪽도 좋았습니다. 또 육계, 또 대한재단 같이 보시면 이렇게 테마가 여러 개가 이렇게 걸려있는 종목이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